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TV의 익스트림 환입니다 오늘 360샵에 추운 날 놀러왔는데요 여기 새로 들어온 제품이 있어서 몇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요번에 에틱에서 에라완 데크 버전2가 새로 나왔어요 인스타에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컴플릿 제품으로 나왔고요 이제는 에틱도 ICS 해바라기 꽂는 방식을 버리고 이 에러한 데크 V2가 나오면서 ICS로 다 변경이 됐습니다. 그래서 여기 360 샵에서 이 컴플릿 제품을 구매를 하실 때 부품을 원하는 대로 다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렇게 쭉, 뭐, 휠, 바, 클램프, 이 정도로 해서 이 에러한 컴플릿이 나온 것을 360에서는 특별하게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사가실 때딱 완성되어 있는 완제품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휠과 클램프 뭐 이런 걸 바꿔서 조립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어, 새로 나온 게 보면 여기 그립이 있잖아요. 핸들 그립이 예전에 보면 이바엔드가 따로 다 구성이 돼서 어 그립을 끼운 다음에 바핸드를 꽂았어야 되는데 에틱에서 새롭게 일체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장착할 때도 편하고 핸들 그립이 다 달아서 뺄 때도 편할 것 같아요 바핸드 빼는 것도 쉽지가 않았었는데 이거 안 빠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러면 일자 드라이버 달궈서 빼요 뭐또 다른 방법 여러가지 팁을 막 알려주고 했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요거는한 번에 분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또 판도라 데크가 예전에는 그냥 데크만 이렇게 출시가 됐었는데 에틱에서 컴플릿으로 판도라를 이제 컴플릿으로 완성차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나왔고요 휠은 115에 3 2 기본으로 들어가고 인큐브2 그리고 핸들바는 어 이렇게 크로올리로된 에틱 이 문양이 들어간 요크로올리 핸들바가 들어가는데 핸들바가 생각보다 가볍더라고요. 한 800g대 정도 되고 그래서 이 판도라 컴플릿 자체의 무게가 3.3kg 정도 됩니다. 그래서 가볍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이것도 휠도 와이드 버전으로 스트릿 탈수 있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어 안정감 있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판도라 컴플릿 같은 경우도 어 에라한과 비슷하게 휠하고 그립 정도만 원하는 색깔로 바꿔 주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360에 들어온 새로운 제품 중에 마지막으로 카본 카본 핸들바가 새로 들어왔어요. 음, 어, 동민이라는 친구가 어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하나 올리긴 했는데 자세한 설명이 없어가지고 어, 이거 보시면은 풀 카본으로 돼 있습니다. 뭐 다른 알루미늄이나 이런 재질이 섞인 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풀 카본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어, 생각보다 딱 들면 정말 가벼워요 정말 가볍고 어, 여기 구멍 홀도 보면 두껍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카본 자전거 프레임을 보셨는지는 몰라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이게 직경이 어, 카본치고 되게 두껍게 잘 나왔고요 자, 그리고 이 중요한 카본 바의 무게는 478. 500g이 차, 채 되지 않고요 이게 높이가 28. 아마 가로 폭이 24인치 정도 될 거예요. 그래서 28에 24. 크로몰리나 뭐 알루미늄 핸들바에 비해서 상당히 가볍죠. 알루미늄 바도 보통 한 700g 대뭐 가벼워도 600이 정도인데 그 무게의 절반. 크로몰리는 거의 3분의 1 정도의 무게가 되는 이 카본바가 360에 들어왔고요. 요거는 지금 현재 판매 중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조금 비싸요. 약 30만원 정도 하니까 정말 가볍게 파크를 타고 싶다고 하시면 요것도 한번 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압축 방식은 SCS고요. 어, 이게 알루미늄 바처럼 외경이랑 내경이 달라서 IHC가 될 수도 있는데 요거는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이게 잘 되면 IHC도 쓸수 있을 텐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SCS만 지원한다는 거고 네, 그 점만 참고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. 오늘 360샵에서 어, 새로 나온 제품 몇 가지가 있어서 간단하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추운 겨울인데 여러분들 다치지 말고 지금 뭐 눈도 내려서 탈 데가 없습니다. 우리나라에 실내파크 해봐야 두개 정도? 뭐 코라나 뭐 비원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눈이 오고 이러면 좀쉬었다가 날씨 좀 풀리고 눈 녹으면 다시 파크 가서 타시고 추운 겨울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